바다의 금강산이라는 해금강을 가기 위해 구조라 유람선 터미널에 왔습니다. 유람선 승선 요금은 관광 코스와 선착장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확실한 요금은 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좋을 듯 하고요. 네, 선자자 근처 식당과 호텔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그양을 다시 말해서 이리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할어서이한에습니다그앞가을보다음 많이 고다까 두, 안이고 안쪽이 힘쇼. 그래서 십자로 말랐는데 저 일을 식되고 화물 십자에 편하죠. 정정 대으로 눈들이 문제를 자기에게 많이 있습니다. 늘그쓰도 이면요. 문제빌림밥나연맛지 넘겁니다. 이해서가이다고 있어요. 아무 고그 부르고 있어. a b o u 不然的时候你们都要拿着这种也比如说一下那不然的话你们都要拿着我就不用给你拿回去我让他们拿着我就我<音><音> 나이를 지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포인트니다는그렇가 빠져버린 처럼보이고가흘러이는결과습니다 위에서 가지는 스프링은 적당한 선이라고요. 이제는 세이입니다제니다